안녕하십니까. TV 공민중개사지목 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 연대역 중명리에 있는 초집 매매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오늘 매매할 주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문입니다. 집 앞쪽에 맡은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집안에 있는 하우스가 보이네요.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집 뒤쪽에는 예쁜 꽃이 보입니다. 담장 안도 보입니다. 텃밭도 조금 보입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그만한 텃밭도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마당과 주택입니다. 조그만한 화당과 대문입니다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고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루입니다. 집안은 대체로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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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창고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붕입니다. 지붕은 갈라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입니다. 시원하게 앞이 탁 튀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렇습니다. 골목입니다. 매매할 주택 골목입니다. 이 집입니다. 대문입니다. 마당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앞면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주택 전면입니다 창고 위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집입니다 옥상 위에 반지가 있습니다 장, 옥상 위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지붕은 갈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우스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은개 나무도 있습니다. 대문 옆에 수도도 있습니다. 마당에 화분, 마당에 화단도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도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입니다. 연, 연일대교입니다. 여기가 효다동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시면 중명교차라고 있습니다. 여기 중명교차로서 이렇게 가면 영일대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올라가면 중명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명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가 형상강입니다 이렇게 다리 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경우에 유광에서 중명으로 바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이 방향은 포항아시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남포항아시 오천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경주 국당 가는 방향입니다. 중명은 이 부분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해읍 중명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430제곱미터 130평. 도로는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금폐율 6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수도는 포항시 수도가 들어옵니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주택은 100제곱미터 30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마루, 다용도실,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마당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면적은 6 0조곱미터약 18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건물 등기도 없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원에서 2천만원 내려서 1억 8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 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